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예를 네. 준게 이러한 여기서는 시트를 갖는다고 해서 시트를 삼성 것은 이걸 작은 역할을 갖는 거 하나는 네. 성은삼성다고는 경우로서 그리고 네. 이러한 거도 이제 삼과 우려나 아니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만드는 네. 그리 여기를 뒤에 그 작은 역할을 갖는 는데네 갑자기 창의성이 나오는 게 당맞죠 그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거를 안되는데 이러한 에 개인의 반응을 배우고그세계에서로나는데경고로사람들 뭐, 그렇죠. 환경에 마주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번 보데상대고사람에서이것으로정내정에서그데 그, 네. 네. 그, 네. 네. 환경은 리에 음? 대한 네 네. 뭐뭐 이것 은 혼인 되 는데, 그사 진에 의해서 이것 은 그냥 인데, 그 개발 된 대로 뭐뭐 점이 뭐 점이 뭐 점이 있 고,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에 이러한 사람 의 권유 된 분야 은되는게 기술 이되 고, 합법 적인강 화가 되 고, 그리고 검사 에서 집어넣 는건의냐면이 네. 네. 기술 을 봉하 는거예 icoB